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정금이에요 오늘은 뭘 해볼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미자는 못말려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저처럼 동영상만 틀어놓고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유튜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받으셔서 깔고 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할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의 채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채널 추가가 있죠 채널 추가에서 눌리면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와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뭐 쇼핑라이브도 있고 여러가지 연결되어 있어요 아프리카 tv 도 있죠 여기서 저희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제 거를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되면서 여기 보이시죠 커서가 켜져 있는 게 켜지는 거예요 연결하기 싫다 그러면 채널을 끄면 되거든요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시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스트림키를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보면은 스트림키가 나와요 여기 스트림 키 인코더에 붙여넣기 있죠. 여기 부분을 복사를 눌리면 돼요. 복사를 눌리고 여기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기 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채널명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할 때는 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될 때가 있어요. 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방송을 제목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괜찮죠? 여기 제목에 미자는 문말려님을 위한 영상 하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동영상으로 라이브하기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공개되어 있죠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미등록으로 하고 확인을 누른 뒤에 어, 미등록을 하고 여기 아동용 영상 있죠 여기 부분에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여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고 두개다 이렇게 켜요 이렇게 한번 눌리면 연결이 되고 노란 색깔이 되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색깔이 없어지면 은 연결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동시에 송출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정을 채널을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여기 왼쪽 부분은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 부분도 모니터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왼쪽은 제가 송출하기 직전에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가 끌어놓은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보기처럼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다른 분들이 내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송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스 목록 있죠 여기 소스 목록에 플러스를 눌리면 돼요 플러스를 눌리면 여기 동영상 음악이 있어요 오늘은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동영상 음악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오늘은 보리새우 부추전을 올릴 거예요 그럼 보리새우전 이렇게 적고 확인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여기 찾아보기가 나오죠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저는 바탕화면에 깔아 놨거든요 바탕화면에 어 바탕화면에 제가 김밥 밖에 없네요 그럼 김밥을 할게요 이렇게 김밥을 올리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 을 올려서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하면 김밥을 싸줄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밥을 올리고 얇게 펼쳐주세요 근데 밥을 저는 얇게 까는 제가 하는 포인트에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속죽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단무지, 시금치, 먹...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음악을 넣고 싶다 하면 뮤직 플레이리스트를 눌리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연결이 돼요 추가 편집해서 제가 PC에 있는 나만의 음악이 있다 뭐 뮤직이 있다 하면 뮤직을 클릭을 하면 돼요 뮤직을 클릭을 해서 열기 눌리면 여기 밑에 목록이 뜰 거고요 저는 유튜브 유튜브 방송할 때프리즘 뮤직으로 무료 버전으로 있거든요. 무료 음악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눌리면 뮤직 플레이 리스트가 떠요. 저는 여기 센티멘탈이 좋아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옆에, 노래 옆에 플러스 부분을 클릭하면 체크가 돼요. 듣고 싶은 걸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확인하고 노래를 틀면 돼요 더블클릭 그럼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 노래를 깔고 할게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은 나오고 음 다시 동영상은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으로 넘겨야지 모든 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너무 크고 안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노란선 안에서 노는게 좋아요 이전에 하시는게 좋고요 만약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면 되고요네 여기서 세번째 음소글를 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눌리면 돼요 커서를 눌리면 돼요 마이크도 그럼 안 나오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동영상 소리도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할때 동영상 소리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웃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